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은송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기타 보기 세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13마디부터 또 조금만 쳐볼게요. 다 조금만 연습하고 계시죠? 조금만 해보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면 무리하잖아요. 조금만 해볼게요. 자, 12마디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마디까지 쳤었죠? 자, 2 잡고, b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bah bah bah b 한 손가락 7에 4번 손가락 자 되도록 한 손가락 한 칸당 한개씩 하시면 돼요자 E7 아래에서 반음 전 코드 D 샵 E7 4 4 7 7 4 4자 요게 또 반복이에요 0 0 4 4 0 0할때 0만 치는 거예요 6번 줄0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대고 있으시면 돼요 바로 사 누를 거니까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다섯 번째 플랫이거든요? 플래, F처럼 잡아요 그러면 A코드죠? F처럼 잡으면 A코드죠? 아, 그리고 저음만 6번, 5번, 4번, 3번만 오른손으로 나눠서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주로 저음만. 빠바 빠바 이영영이삼 빠바 바바영영이삼 뮤트하고 그다음에 디미니시 코드 B 플랫 디미니시. 빠바 바바이4 4 7 7 자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네 번째 플랫에서 이렇게 잡으면 뭐예요 그죠? A플랫 코드죠? A플랫 A, B플랫 B, 목적지가 B예요 자 A플랫에서 오는데 이거는 또 아래 1번, 2번, 3번, 4번 주로 이 고음만 친다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뭐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닐 수가 있는데 생각처럼 되거든요 자 누르고 제일 처음에는 아 누르시면 다운할 때 누르시지 말고 뮤트 사운드 살짝 띄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누르고 업 다운 업또 당기고 연결할게요. 이렇게 와 오셨죠? 그 다음에 구구 3번 손가락. 5번 플랫에 3번 손가락. 빠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오사사이. 오사사이. 오는 거예요.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사이바이바바바바바바바 자 a처럼 잡고 나나 이거 좀 폼이 좀645자그 다음에 악보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워코드로 잡으면 좀 멋있죠 나나 뮤트 이~ 마마마마마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다시 이~ 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이 멜로디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 e, 땡겨서 e. <놀람> 마디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거죠 자 오늘 12 마디부터, 13 마디부터 하는건데 12 마디 그전 마디부터 쳐볼게요 그렇게 한번 정리 해볼게요 해보세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댓글 댓글 하실까요? <웃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